안녕하세요 어, ECS2 EKS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드릴 유용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일부분을 온프레미스 배포가 가능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재설계한 경험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슈퍼브 AI라는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백엔드 및 인프라 개발이며 최근에는 사내 MLOps 파이프라인 구축 등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슈퍼베 e r v a i 는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SaaS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의 메인 프로덕트인 스위트는 컴퓨터 비전 기업의 PM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이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라벨링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는 파이프라인 전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 라벨링 작업자 간의 협업을 돕는 협업 라벨링이나 자사 AI 기술을 통해 보다 빠른 라벨링을 돕는 오토 라벨링 등의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스위트의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이미지와 비디오 데이터에 다양한 형태의 어노테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라벨링 작업자 간의 효율적인 이슈 트래킹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라벨링이 진행된 데이터를 검수할 수 있는 QA 페이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라벨링 진행 상태 등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검색하거나 해당 라벨링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통계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기존 서비스 아키텍처를 소개 드리고 왜 EK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KS를 활용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몇 가지 어려움과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이핑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단계를 소개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일레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는 저희의 기존 시스템 아키텍처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서울과 미국 동부 둘 이전에서 이와 같은 여러 AWS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ECS 클러스터에는 스위트의 API 서버 및 다양한 사이드카 컨테이너들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포된 서비스는 왼쪽에 보이는 매니지드 서비스인 오로라 RDS와 S3 스토리지 등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동기 작업들을 따로 처리하기 위해 매니지드 Q 서비스인 SQS와 서버리스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인 스텝 펑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초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SaaS 서비스만을 기획했기 때문에 AWS의 매니지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시스템 퍼포먼스를 최대한 높이고 운영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고객사의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라벨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쪽과 같이 웹앱의 데이터셋 프리뷰를 위한 썸네일을 생성하거나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라벨링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슈퍼브 AI는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데이터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스템 레벨 보안을 통해 전체 과정에서 고객사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w s 의 다양한 보안 장치를 심어놓는 것은 물론 SOC2와 같은 보안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조치를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저희는 원본 데이터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취해서 어, 추가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 저희는 풀리 매니지드 SaaS 서비스로서 스위트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을 위한 서비스만을 기획했었는데 어, 왼쪽과 같이 저희 슈퍼브 AI가 제공하는 스토리지에 고객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시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를 기대했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어, 고객사 데이터가 슈퍼브 AI의 VPC에 업로드 되고 말씀드린 다양한 보안장치의 보호, 아래, 보호 아래에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저희 고객분들 중 일부가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이미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스토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AWS S3 스토리지 혹은 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고 어, 이에 대해서 스위트의 라벨링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고객분들 중에는 불필요하게 슈퍼브 AI의 VPC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저희는 고객사의 원본 데이터 파일을 직접 저희가 저장하지 않고 라벨링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서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때에만 리드온리 권한을 부여받아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옵션 2의 경우 고객사 스토리지에 대한 라이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썸네일 등 전처리된 이미지를 예외적으로 저희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고객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규 고객사에서는 더 강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요청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썸네일을 비롯한 전처리된 이미지까지도 자사 서버에 저장할 수 없냐고 문의해 주시는 고객분도 계셨고요. 나아가 원본 데이터를 완전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관리하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과 같이 사스, 완전 관리형 SaaS로서 스위트를 이용하시던 고객분들은 여전히 인프라 관리에 대한 인력이나 여유가 없으셨고 따라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이슈나 기능 요청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회사 내부적으로 출시를 기획했던 AI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프로덕트 팀은 여러 니즈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꽤나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의 개발 인력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기존 SaaS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데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으로서 신규 고객 요청에 대응해서 단기간 내 서비스 전체를 온, 온프레미스 형태로 리팩토링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저희 서비스가 ECS상의 약간 모놀리틱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서비스를 단기간 내에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투트랙으로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내린 판단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와 쿠버네티스의 도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란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어, 쉽게 말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의 다른 서비스는 저희가 전적으로 제공하되 어, 그중 일부는 고객사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설치형으로도 배포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 왼쪽에 있는 고객 A와 같이 원하시는 분들의 하나여 선택적으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설치해드리고 어, 나머지 고객들,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 B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저희 슈퍼브 AI 측에서 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저희 VPC 내에서 제공해드리는 구조를 구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의 모놀리틱한 스위트 클러스터로부터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디커플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서비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배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을 일원화하기 위해 쿠버네티스 도입과 EK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동일한 서비스 로직이 온프레미스 고객에게든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통해 기존 SaaS 고객에게는 저희 VPC 내부의 EKS를 통해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리팩토링을 통해 온프레미스 고객에 대한 별도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고객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형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 저희가 시스템 재설계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하이레벨에서 정리하자면 다음 두 가,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군을 크게 사스와 하이브리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두 다이어그램의 구조 차이는 결국 녹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저장 위치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SaaS 고객의 경우 서비스 주체인 저희 슈퍼브 AI에게 모든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웹앱 인터페이스 및 SDK 등으로 저희 서비스와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군은 이전과 같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전체의 관리를 저희에게 위임하여 인프라 운영 등을 신경 쓰지 않고 고객사 자신의 서비스 기획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오른쪽 하이브리드 고객군을 위한 구조에서는 민감 데이터가 고객사 VPC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aaS 서비스의 로직이 둘로 분리되는데요. 먼저 데이터 관리 서비스와 같이 민감 데이터에 접근하는 모든 로직은 고객사 VPC에 설치된 클러스터에 배포되며 함께 배포되는 에이전트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슈퍼 p e AI VPC와의 통신을 매개합니다. 반면 기존 사스에서 컨트롤 플레인즉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과 서비스 중에 발생하는 비민감성 부가 정보, 즉 메타 데이터는 저희 슈퍼브 AI의 VPC에 여전히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트 서비스를 통해 이미지 라벨링을 수행한다면 민감 데이터인 이미지 원본은 고객사의 VPC에 비민감성 정보인 라벨링 정보는 슈퍼브 AI의 VPC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EKS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실제 개발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한 클러스터는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슈퍼브 AI의 VPC에 배포될 EKS 클러스터 오른쪽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배포될 네이티브 쿨포넷 디스클러스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의 인그레스 리소스가 s s e t prefix 룰의 트래픽을 데이터 관리수 서비스인 s s management namespace로 라우팅합니다. 왼쪽 EKS의 경우 서비스의 동작에 필요한 Aurora RDS와 S3 스토리지 그리고 SQS로 연결된 다양한 스텝 펑션들이 이전과 같이 유기적으로 동작합니다. 반면 온프레미스로 배포되는 클러스터에는 이러한 인프라들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RDB와 퍼시스턴트 볼륨 리소스가 추가적으로 배포되며 왼쪽에서 SQS와 스텝 펑션으로 배포되었던 부분이 캐다 d a 라는 서비스로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구현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레미스에 배포될 네이티브 쿠버네티스의 경우 a w s 인프라가 아닌 고객사의 자체 인프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스토리지, 큐, 그리고 파스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기존의 AWS에 종속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었 이를 온프레미스의 자체 인프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솔루션을 찾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API를 리팩토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CS가 아닌 Kubernetes 기반의 EKS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새로운 스택을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클러스터 모니터링, 패키징, 기돕스 등 추가 혹은 수정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해봤습니다. 먼저 인프라 리팩토링의 경우, 어, 되도록이면 기존 AWS 인프라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API 호환성이 좋은 솔루션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스토리지의 경우, 어, 기존에 저희가 사용 중이던 S3와 호환되는 온프레미스를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탐색했고 어, 최종적으로는 미나이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어, 미나이오는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와 호환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용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특히 A S3와 매우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put, get, delete와 같이 동일한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기존 서비스 로직이나 인프라에 대한 어댑터 API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유료 플랜 사용 시 다이렉트 서포트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운영 비용을 낮추기에는 어, 최적의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니지드 큐 서비스로 AWS SQS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 이 경우에 사실 딱 맞는 온프레미스 솔루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 따라서 카프카나 레디스 등 여러 범용적인 큐 시스템을 검토해봤고 최종적으로는 RabbitMQ가 저희의 태스크 큐로서의 유스케이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내리게 됐습니다. 구현에 있어서도 빈나미의 패키지를 사용하면 RabbitMQ 파드를 띄우고 유저를 생성하는 과정 이외에 많은 추가 로직이 요구되지 않아서 투트랙 배포에 매우 적합해 보였습니다. 더불어 구현 과정에서도 미나이오의 도큐멘테이션에 래비 m q 를 연동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3의 오브젝트가 업로드 되었을 때 SQS로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로직이 있었는데 미니멀한 로직 추가 로직으로만으로도 이러한 유스케이스를 미나이오와래비 m q 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펑션으로 구현된 기존의 파스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온프레미스에서 대체할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원본을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혹은 API 서버의 직접 요청을 통해 특정 펑션에 대한 비동기 작업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에 업로드된 고객사의 이미지의 썸네일을 생성하거나 GPU를 이용해 해당 이미지에 대한 머신러닝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작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텝 펑션 역시 정확히 들어맞는 온프레미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유스케이스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인 오토 스케일링에 초점을 맞춰 솔루션을 탐색했고 최종적으로는 쿠버네티스 베이스드 이벤트 드리븐 오토 스케일러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줄여서 캐다 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어, 처리해야 하는 이벤트 수에 따라서 Kubernetes 컨테이너 수를 다이나믹하게 조절하는 라이트 웨이트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로는 예를 들어 SQS, RabbitMQ를 비롯한 다양한 Q 시스템 혹은 CPU 유시지와 같은 시스템 매트릭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팩토링이 끝난 이후에는 어, 기존 스텝 펑션으로 구현된 로직들을 거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ECS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프레미스 혹은 EKS 상에 배포될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ECS 모니터링을 위해 매니지드 서비스인 데이터독을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헬름 차트를 활용해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사이드카 형태로 배포했습니다 사실 이 외에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그리고 타노스 등의 옵션 또한 점검했으나 고객사 사정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갈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동화된 모니터링 파이프라인과 로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독을 활용함으로써 운용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템플릿 패키징과 버전닝의 경우 헬름과 서클 CI를 사용해 구현했습니다. 헬름의 프리 업데이트 훅을 이용해 DB 마이그레이션 등의 일화, 일회성 태스크를 자 형태로 코드 배포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서클 어, CI에서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c 어, 서클 c i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오브를 활용해 필름 차트를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즉, 기독 p 스에서 CI와 CD를 모두 소클 CI로 어느 정도 해결하는 형태로 임시 구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배포 파이프라인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 Argo 혹은 Flux 등의 기독 p 스 툴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향후 계획 및 간단한 개발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고 로컬에서는 미니큐브, AWS 인프라로는 EKS에 실제로 배포를 하여 서비스 로직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실제로 온프레미스에 배포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 그리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새로운 스택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Replicated와 같이 온프레미스 배포 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업체를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 최근 발표된 EKS Anywhere라는 솔루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EKS 애니웨어의 경우 온프레미스 클러스터 생성과 관리를 지원한다고 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EKS 콘솔에서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커넥터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도구를 통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프로덕션 환경 지원은 VMWare, VSphere에서만 VMware,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진행한 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온프레미스 배포가 필요한 신규 기능을 쿠 u 네티스 친화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는 커스텀 액티브 러닝 파이프라인 구축 및 유사 이미지 검색과 같은 다양한 AI 기능을 신규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기능은 서비스 로직이 고객사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포함되어서 배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AI 기능은 고객사 GPU 자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작업도 어, 꽤 까다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정된 개수의 GPU 워커를 사전에 점유해두고 아이들한 워커의 이벤트를 할당하는 형태로 간략히 구현했다면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캐다 스택을 도입해 GPU 워커 개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고객사 데이터 중심의 MLOps 파이프라인 일체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현재 완전 온프레미스 고객에 대한 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니즈가 더 쌓이고 프로덕트팀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긴 이후에는 이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기존 SaaS 서비스로부터 비즈니스 로직 일부분을 디커플링하여 EK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연동되어 있는 AWS 인프라를 온프레미스 배포가 가능한 형태로 리팩토링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물론 기존 클러스터 구조에 추가된 로직을 배포하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과정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온프레미스 지원을 늘려가다 보면 완전한 온프레미스 운영을 요청하시는 고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후기를 덧붙이자면 어, 이번 개발 경험은 꽤 챌린징 했지만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아키텍처적으로 해결해 볼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유데미 강의나 AWS 워크샵 자료를 사내 스터디로 진행하면서 어, 백엔드 TF팀 내부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쿠버네티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 특히 운영 비용과 같은 d e v o 적인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설계를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이나 스위트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슈퍼브 AI 부스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